식품 공전에 환원당을 열어보시면,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포도당 등 환원당이 주요 당으로 존재하는 식품에 대해서 이 방법을 적용한다. 가. 벨트란법. 벨트란법이라는 것이 어떤 법이냐? 자, 분석원리 보면은, 환원당이라고 그랬잖아. 자, 당에 의하여 환원 침전된 구리 양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구리 양으로부터 벨트란 표에 의해서 구리 양에 상당하는 당 양을 구해서 환원 당 양을 산출한다. 이 말이. 그럼 시험 용액은 무엇으로 자화산당약 0.2에서 1g에 대응하는 금체 시료를 가지고 자 액체 금체는 수욕상에 정발 건조하고 건조하여 사용하고 만약 금체가 다량의 지방질을 함유했습니다. 이때는 기름 지방질을 으로 침출, 탈지해서 시험한다 그리고 만약 검체가 산성일 경우에는 탄산카리움 적당량을 가해서 중화해라 자, 이런 전처리 조건을 갖춰가지고 자, 환원당으로서 약 0.2에서 1g에 대한 검체를 200ml 삼각 플라스크에 취하고 80% 에탄올 100ml를 가하여 환류 냉각기를 달고 1시간 수욕상에서 가온해라. 그리고 식히고 난다. 음 내용물을 250ml 메스 플라스크에 옮기고 삼각 플라스크는 에탄올로 씻어 가지고 전체 250ml 시험 용액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위에 상등액 100ml의 비커에 취하고 취하여 증발하고 2, 3ml 되게 만들고 여기에 물 300g을 300ml를 가해서 흔들고 중성 초산 납 용액을 침전이 더 이상 생기지 않을 때까지 가한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단백질 이런 것들을 침전 제거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15분간 방치하고 <웃음> 여과하라 뭐 잔류물을 증유수로 5ml씩 3회씩 씻고 뭐 여액에 10% 황산 나트륨 용액을 넣었을 때 침전이 더 이상 생기지 않을 때까지 납을 제거해라 이 말입니다 위에 중성초산납 이용을 했잖아 그러니까 납까지 제거되도록 제거됐는 걸 확인하고 건조여가지로 여과 여가 후에 잔려물은 정류수로 5ml씩 3회 이상 씻고 여에게 무정류수를 넣어서 100ml로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 100ml 중에 20ml 시험용액 20ml를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자, 시약이 벨트란 시약 A, B 각각 20ml를 넣고 흔들고 섞은 다음 약 3분간 조용히 끓여라. 그러면은, 그러면은. 환원당에 의해서 구리가 환원되어 가지고 아래 바닥으로 침전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그 침전 양을 이제 구해서, 구해서 당의 양으로 환산을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이 소모기법이라는 방법이 자, 이 경우는 주로 미량의 당을 정량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자, 분석원리는 똑같아. 구리염을 환원시켜가지고 미량 환원, 환원당이 미량이기 때문에 이 구리, 환원된 구리의 양이 Cu2O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게를 달 정도가 안 된다 얘기에요. 그래서 요도적정법을 이용을 해서 환원된 양을 구해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 소모기법은 미량의 당을 정량할 때는 소모기법을 쓰고, 그렇지 않을 일반 양이 좀 많은 환원당은 벨트람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해서, 이제, 환난당이 이렇게 환난당 가열시간 및 개수 그리고 뭐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벨트란 표가 지금 안 보여지네 벨트란 표가 표가 식분공전에 나와있어요 나와있으니까 그 표에서 환원대 환원되어가지고 구리 CU2가 플러스 구리 2가가 구리 1가의 산암을 CU2O 침전으로 환원된 양을 구해냅니다 환원당 됐고 이걸 여기에 표시를 했습니다 보시면 12주차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원당 정량 벨트렌 메소드 반응원리 알카리성 황산구리액을 가해 끓여 석출되는 Cu2O에 Fe2SO4 3액을 가해서 철 3가를 2가 상태로 환원되는 정도를 과망간산 칼륨 용액으로 적정하여 구리량을 산출하고 이 양을 벨트란 표에서 환원 당량을 정량한다. 지금 앞에서 안보여졌는 방법이 지금 하나 더 나오지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환원당은 구리를 환원당이 구리이가를 구리일가로 환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침전이 생겨요. 자, 이 CU2고 다른 말로 아산화동 혹은 아산화구리라고 부르는 이 침전의 양을 양을 이제 어떻게 구하냐 하면 은 이와 같이 철삼가이온을 넣어가지고 이 아산화 구리가 구리, 1가에서 구리는 2가로 산화가 되고 철은 3가에서 2가로 환원이 돼요. 그러니까 이 환원된 철을 과망간산카륨 산화제를 이용을 해서 적정을 하면은 결국에는 환원된 구리 양을 직접 무게를 달 수가 없고요. 이 방법보다는 자 다음 이철 그다음 과망간산 칼륨 표준 용액을 이용을 해서 자 이렇게 시, 실험을 합니다. 자 실험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환원된 구리 양을 구합니다. 자 환원된 구리 양을 이제 구해 가지고 구해 가지고 벨트란 표에서 환한 양 환한 당 양으로 환산을 한다. 자이 방법이 좀 복잡하다 그랬어요. 한번 적정이 아니고 두번세번 번 이렇게 적정이 되고 계산도 복잡해요. 그래서 자이 부분이 이 부분이 식품산업기사 시험에서 실험에서 빠졌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실험을 한번 해보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론적으로 이렇게 지금은 설명을 하고 나중에 실제로 실험을 한번 할수 있는 기회를 찾으면 좋겠습니다 자, 환원당 정량 그 다음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유지의 산가와 과산화물가를 측정하는 실험. 자, 유지, 유지가 산화가 됩니다. 그리고 산화가, 유지 산화와, 과, 산화가 되면 과산화물가도 높아지고, 산가라는 얘기는, 자, 지방산의 에스트 결합이 유지인데, 가수분해가 일어나면 지방산이 만들어져 나와요 그그 지방산이 얼마나 가수분해 된 결과 지방산이 만들어져 있느냐 그값을 구하는 것이 산가예요 그래서 산가 실험은 어떻게 하냐 정의가 이렇게 0.1노말 에탄올성 KOH 이 시약을 만들었어요 자, 5.6211g의 KOH를 50ml 이하 가급적 소량의 정유수에 녹인 후에 에탄올을 에탄올에 최종적으로 녹여 1L 만들어라 왜냐하면 기름 지방이 기름 지방이 물과는 친화력이 없잖아. 그래서 에탄올 용액에 녹여져 있는 0.1 노말 KOH 표준 용액을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료를, 실험은 시료 약 5g을 정확히 무게를 달아 삼각 플러스크에 취하고 에탄올 에터 같은 양 혼합해서 100ml를 가해서 시료를 녹이고 자, 페놀프탈레인 두세 방울 지시약으로 가해서 0.1노말 에탄올성 KOH 위에 만든 이 표준 용액으로 일본분홍색이 30초간 유지될 때까지 적정을 해라 그 다음 시료를 첨가하지 않는 공시험을 해서 공시험 값의 시료 시험 값 A의 공시험 값 B를 빼고 빼고 팩타 구하고 5.611 곱하고 5로 나누어 5라는 것은 시료 5 g 을 씌기 때문에 시료량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산과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산가 정의를 우리가 산가가 무엇이고 거산화물가가 무엇이냐 산가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0 1노멀 koh 소비밀리 리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산가 정의가 그래서 계산은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그다음 과산화물가는 어떻게 측정하냐? 자, 과산화물이 생성되어 있다면 요도 이온을 갖다가 가하면은요 이 과산화물이 요도 여기 아, 요도 이온입니다. 자, 요도, 요도가 산화가 되어가지고, 아이오도, 요도, 요도, I2가, 요도 이온이 과산화물에 의해서 산화가 되어가지고, I2 요도가 유리됩니다. 자, 이 유리된 요도 양을, 자, 실험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실험 방법은, 이렇게, 시료 1, 5g을 삼각플라스크에 취하고, 초산, 크로폼 3대2 혼합용액 25ml 가해서 유지를 녹입니다. 자, 녹이고 나서, 여기에 포화, 요도화, 칼륨 용액 1ml 가한 다음에 혼합해서 어두운 데서, 빛에 의해서도 요도가 유리될 수 있기 때문에 암수에서 30분간 방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분지시약, 1% 전분지시약을 가해서, 가해서 이제 유리된 요도가 청색, 청색, 전분, 청색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0.01 노말, 티오황산나트륨으로 적정을 하면은 이 청색이 색깔이 보동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청색이 사라집니다. 그때까지 그때까지 적정을 마치고 과산화물가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계산 이렇게 하는데 과산화물가라는 정의가 뭐냐? 산가의 상가가 정의가 뭐냐? 자, 여기 정의를 보시면은 나중에 계산하는 계산식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어디 식품공전에, 자, 식품공전에 열어서 식품공전에서 과산화물과 산가 정의를 지금 정의를 열어보세요. 산과.